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았던 오딘 바랄라 라이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어서 갑작스레 사전 예약 알림이 떠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2의 나라와 같은 시기에 사전 예약을 하는 거 봐선 오딘이 올 여름에 바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설마 지금 사전 예약을 해놓고선 가을이나 겨울쯤에 나올 생각은 아니겠죠? 게임은 예정대로 모바일 버전을 먼저 선보이고 있으며 아무리 봐도 트레일러 영상은 PC버전으로 추측됩니다 사전 제약 알림이 뜨길래 새로운 정보라도 풀렸나 싶어서 찾아봤지만 여전히 콘텐츠에 관한 내용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주로 즐길 거리인지 던전을 잇는 게임인지 등 장르가 필드형 m m o r p g 인것 말고는 현재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북유럽 신화를 재해석한 스토리와 이 웅장한 세계관은 흥미호소지만 정작 중요한 게임 플레이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불안하기만 하네요 제가 작년에 올렸던 영상의 이 짧은 부분이 인게임의 전투 장면인데,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형태를 봐서는 일반 K 게임의 형태를 하고 있기에, 우리가 너무 이 게임에 기대를 했다간 또 실망만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작년에 어떤 기사를 통해 공개된 이 UI 부분인데, 어, 모바일이니까 공격 버튼이라든가 오토까지는 알겠는데, 이 전체적인 배치와 저 상단에 보이는 탈 것의 아이콘들, 분명 공개된 적이 없는 게임이지만, 벌써 다알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오딘 바랄라 라이징은 4월 28일 사전예약을 시작합니다. 사전예약하는 날에 새로운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봐야 할것 같네요. 오딘 바랄라 라이징 4월 28일 사전예약 오픈 다음 게임은 새로운 IP를 만들고 싶다던 NC의 후속작인 블레이소솔 2입니다 브리소 트는 모바일이지만 PC와의 연동을 통해 PC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애플레어가 아닌 NC 소프트 전용 애플레어인터프를 사용해서 아마 즐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브리소 트는 무기의 선택이 곧 클래스라는 새로운 선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리니지에서 뽑기로 클래스를 뽑는 걸 보여줬기에 새롭다고 느껴지진 않고 오히려 무기 뽑기가 있다고 보여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개발자의 의도는 이렇다고 합니다. 클래스 시스템은 모든 클래스 타입의 무공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트의 구성이나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서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장착만으로 빠르게 전장에 합류하여 그에 맞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데요. 이는 곧 직업을 선택하는 전작 방식과 달리 어떤 무기를 장착하는지에 따라 클래스가 결정됩니다. 총 6가지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무기가 6가지이고, 이중 원하는 몇 개만 강화해서 들고 다니면 되겠죠? 이중 법종이라는 아이고. 새로운 클래스가 브리스트2에서 선보이는데 힐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 하나요. 파티형과 문파의 생존을 돌 뿐만 아니라 강력한 중거리 공격을 가지고 있어 솔로 플레이에서도 활약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통칭 힐러라고 불리는 클래스가 부스터2에서 어떤 모습으로 도약하게 될지 네. 같이 즐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이 면에선 자유로운 전투 상황에 맞춰 플레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차피 모바일의 오토 플레이가 메인이라서 어느 정도 자유도가 있을지 감이 오질 않는데요 쇼케이스에선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pvp 면에서는 pc 불쏘의 비물을 모바일 환경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무공 스킬의 이해와 연계 그리고 순간전기 판단 여러 플레이어가 같이 붙는 경우 유저간의 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 말만 듣고 있을 때는 정말 재밌어 보입니다 퍼프를 이용한 pc에서는 가능해 보이지만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결국 장비의 들찍루가 전부가 될것 같긴 하지만 컨트롤 요소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신에 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이제 막 브릿소 트의 영상들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못 봤을 텐데 18년도였나 19년도에 브릿소 트의첫 트레일러 영상에서 플레이어로 추정되는 캐릭터들이 몬스터로 변신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공개 처리가 된것 같거든요. 검색을 해도 옛날 그 영상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구글링을 통해서 그 당시 영상을 짤로 캡처한 몇몇 개가 있어서 가져와 왔습니다. 바로 이 장면들인데 어, 무기로 정하는 클래스와 변신 이거 너무 뻔히 보이는 패턴 아닐까 싶습니다. 변신 부분을 비공개로 바꾼 게 어, 오픈때는 달라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신에 있다고 이미 보여준 적이 있다는 거자 언제나 플레이의 선택은 유저의 몫입니다. 불소트는 4월 22일에 사전 캐릭터 생성과 사전 예약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출시되는 두 가지 게임들,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면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정보를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